올 랜덤이고요 덩글맵은 맵이 작아 가지고 13명으로 해야 좋더라고요 홍내쟁이 가볼게요 흑내가 떴어? 아, 암살자 제발 얻기를 왜 이렇게 오, 많아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무슨 일이야? 6명이 태어나기도 와, 하네 태어나? <웃음> 이거도 처음인데요? 이 중에 오리 있다 3명 태어나면 그 중에 하나 칼찍이라고 5명 태어나면 이 중에 2명인가? 그런 오리 아니에요? 이 중에 분명히 오리 있다 분명하다 5명이 같이 태어나? 분명 오리 있다 도망 도망 도망 1, 2, 3 <웃음> 다 쓰려나? 잠깐 누가 왔다 갔다 했는데. 누가 <웃음> 누가 들어갔는데 방금? 누구지? 어, 그래요? <웃음> 어, 저자. 어, 어 보였다. 흰 흰색 아이디고 보였는데? <웃음> 아니척 카자. 아니척 어, 아니척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니. 네, 사보님 사보하시길래 그냥 썰었습니다. 어디서서라고? 사보죠? 맞았어. 방이 방에서 사보하시길래 그냥 썰었어요. <웃음> 아이구야 어. 그 미션표 있지 않나요? 네. 왕의 방 사보가 이제 다리 사보거든요 근데 지금 다리가 안 켜진 거 보니까 사보 한게 아닐 수도 있어 가도새가도새가 나오진 않았겠죠? 위쿤님위쿤님 2명 죽었음 위이이 위큰님 커먼. 아 이거 뭘까요? 이거 보님이 <웃음> 이거 뭘까? 보라고 내려 보라고 내려온 거예요? 어! 어, 어. 제 옆에 어? 어? 하면서 막 웃으시는 분 보물방이거든요? 보물방에 한 분이 서 계시고 웃고 계시고 이쿠님은 벤트 아래 계시고요 어머나 어머나 <웃음> 웃고 뭐예요?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요 <웃음> <웃음> 이쿠님은 왜 벤트 타셨어요? 잠깐만 이게 벤트가 보이는 직업이면 비둘기 아니면 오리 같거든요 17번님이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가운데 묘실 벤트에 있었고 13번님이 아얘기도 되나? 하나를 먹었어요 13번님이 아 제가 <웃음> 아머나 제가...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우선아 잠깐, 잠깐만요 설명해드릴게요 자, 대술이 왔고 갑자기 시체가 두 개가 같이 생겼어요 같이 부안강 킬이 난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쿠님을 아 이쿠님 컴온 컴온 하고서는 이제 끌고 갔죠 제가 11번님은 먹고 이쿠님은 갑자기 벤트리 들어가셨네요 아하. 그럼 뭐 오, 오, 대술이라도 오, 잡고 가나요? 한 번밖에 못 먹었어요 고양이 키워보신 분 있나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가끔씩 밖에서 쥐를 물어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시체가 떡하니 있었거든요? 저 한마디만 해볼까요? 이거 네. 11번, 19번님은 고항관 계지라치고 5번님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근데 이상하네 근데 시체가 두 개였는데 하나만 먹었어요, 하나만 죽였는데.. 아, 하나 먹었어요? 어, 뭐, 하나만 왜? 먹었어 근데.. 오버님 진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신고 직전에 죽었는데 아, 일단, 일단 오케이 정색 시체도 먹었잖아요 안 아니에요? 먹었어요 그거 근데 시체를 하나만 오케이, 먹었는데 맞아요. 하나만 먹은 게더 수상해 그니까 러두 개를 안 먹고 하나만 <웃음> 먹고 갔어 식인종이 하나밖에 못 먹잖아 그래, 시계, 식인종일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모르는 건데 <웃음> <웃음> <웃음> 뭐예요? 뭘 <왜>, 뭐예요? <웃음> <웃음> 자 상황 설명해드릴게요. 어 21번 님이 터지셨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8번 님이 신고가 됐다는 건 음, 키거를 음, 밟으신 어, 거였죠? 투명 역사인가? 아... 투명이나 초능이다. 맞나요? 8번 님? 아, 네. 가보자 가보자. 아 근데 제가 흉내쟁이거든요. 벤트에서 왔다 갔다 버린 게. 암살자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거야? <웃음> 처음부터 그렇게 대 r i 대 e s 대 u r 여기 여기 아 근데 너무 순진한 척으로 대 e s 승하려 i t 같 s s u r i Tessuri, Tessuri, t e s s 이 r i Tessuri, Tessuri, t e s s u r 요 아니에요 u r 자사 e 님이 계속 안 보이잖아 사 r 님 Tessuri, Tessuri, t e s 아 u r 안돼 안돼 이거 대수리가 이겨? <웃음> 아, 아니에요 순진한 척하면서 이겨은 아닌데 대수리 파란머리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니라 키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수리 키우는 거아니닌요 조세식머리인데요? 조세식머리라고요 아 수상한데 대수리 키우는 거아니라 그랬는데 일단 일단 오케이 흉내쟁이로 좀 왔다 갔다 좀 해봅시다 오씨 오우씨 뭐야 아 이거 죽은 오리다 100% 죽은 오리다 이거 돌싸움으 하려 그래? 돌글렀다 죽은 오리가 저 지나갈 때돌싸고 했어요 일단 다들 흩어지시고 일단 안개 속는 아무도 안 돌아다니네요 안개에는 아무도 안 돌아다니고 미션을 좀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범님 신도범이다 누구? 어? 그러면은 그 사람.. 그, 그 사람인데? 누구요? 경찰겠다 신도범이래 누가 신도범이라고? 제가 14번님하고 20번님을 훈련장에 두고 왼쪽으로 이동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신도범이래요 14번이 왜냐면 14번님 20번님 훈련장에 있는 거 제가 보고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또 다시 왔는데 14번 님 보고 신도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은 20번 님이 변신한 건가요? 네 그리고 시체를 13번 님이 먹어서 었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20번은 지금 집합소에 있습니다. 집합소에 있다고? 방금 전에 투표 올리기 전에 17번 님 보물방에서 봤어요. 제가 벤트, 타, 벤트 타고 있거든요. 저. 그래서 저분은 아니에요. 응. 요 대기실에 방금 전에 12번님이랑 13번님 말고 한명더 지나갔었는데 아 그게 14번이에요 아 그게 14번님이에요? 그게 그럼 그 100% 신도보이에요 근데 종친 게 2번이니까 2번님 아니고 17번님은 제가 왼쪽에서 봤거든요 12번님, 13번님 지나갔고 20번님이 그러면 신도보 같긴 한데 저는 13번님 갈게요 이거 아, 시체가 왜요? 이렇게 많은데 게임 시체가 <웃음> 이렇게 <거>. 많은데 몇 <웃음> 개를 <로깨를> 먹은 거야 <웃음> 대체 아, 많이 안 먹었어요 진게 먹었다니까요 후식 드시러 가십시오 후식도 주셔야죠 그러면 아니 오리를 왜안 달아? 아, 일본님이 일본 벤턴에 들어가 있다는 거 뭐, 아무도 짐남할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수리를 잘아야 돼요 아 그냥 오리 달까 아, 그냥 오리 달까 그냥? 이게 누구나 근데 확실히 <목소리> 신도보이 맞긴 어. 해 신도보이 맞긴 한데 대수리도 맞고 신도보도 이 맞는데 정차야 되는데 종..종 치겠습니다 아그래요아 어, 이거, 아, 이거 오리 3명이 이거 종이 많아? 맞아 이거 종이 맞아 종이 아까 하나 잡았잖아요 이거 제가 대수리 찍었고요 근데 오리를 찍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번님이 전 맞는 거 같아요 제 시야에서는 그래서 20번님이 오리였고 13번님이 대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대수리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리 찍자고 하면 저는 오리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수리를 굳이 찍을 필요 없고 일단 오리를 하나 잡고 20번은 우리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아주 매우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신도범으로 의심을 한다면 17번, 1번님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신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한 대수리를 보내는 게 낫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신도범 나올 때 1번님은 제가 네. 봤는데 솔직히 12번님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17번님은 정확히 기억 제 입장에서는 어, 1 7번님0번밖에없어1이안 된다고 보거든요 희생인 재단에 있을 때 예배구장 쪽으로 가는 걸본것 같아요 이번 투표 때한 명은 탑시다 투표 연속 두번 열려가지고 한 명은 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리를 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직업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저 모항갑니다. 인증도 할수 있어요. 제가 20번님하고 14번님 두고 나온 게좀 마음에 걸려서. 음. 알겠습니다. 저도 제시아에서 20번님이어가지고. 아니야. 아, 안 끝나네. 송골매 살았네. 송골매 누구야? 제가 그러면. 아까 다들. 다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한면서 쫓아가는 거못 들었네요 아 들었어요 12번님 아닌 거 같아 아니 17번님도 그쵸. 아닌데? 나 17번님 봤는데? 반대쪽에서 누구지 그러면? 아 마지막 송골매 하나 남은 건 개수가? 아 대수리 먹으러 간다 대수리 먹으러 간다 헉? 대수리 이거 잡아줬거든요 대수리 잡긴 잡아야 돼아 안돼 이게 무슨 일이죠? 왜요? 우리가 셋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주, 증거를 만들어 보죠 최대한 제가 볼때 17번 님 의심되거든요 왜냐면은 비둘기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흉내쟁이란 말이요 아까 전에 13번 님이 처음에 시체 두개 발견했을 때 17번 님이 제가 벤트 안에 들어간 걸 봤대요 그러면 이제 비둘기 아니면 오리예요 근데 그래 제가 또 헷갈리는 게 이게 오리였으면 굳이 투표 때말안 하거든요 따로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흉내쟁이니까 오리인지 모르니까 근데 투표 때 말했다는 건 비둘기 같고 아 저요 스토커고요 저 입구 님을 쫓아 <웃음> 다녔어 요 스토커라고? 근데 이게 하살표가 잡고 벤트 안으로 떠서 그 벤트 안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였고 어 13번님이 시체 드신 것도 몰랐고 그냥 시체 앞에 서 있었던 것만 말씀드렸던 거였고 본턴에도이 쿤님 벤트 안에 있었던 거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제가 하세포가 계속 떠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13번님이 아까 전에 시체를 먹긴 했잖아요. 대수리라고 오심 받고 있긴 한데 시체가 두개 있었는데 하나만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찝찝해.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입장에서는 1번, 2번, 12번이에요. 이 중에 이제 오리나 송골매가 있는 건데. 전 증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새로운 증거를 내기 위해서 직공 한 번씩 할까요? 사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요. 음, 저는 대수리니까. 영매사요. 제가 무언가요. 갑자기 죽나? 그래서 13번 님 찍었다가 20번 님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아... 1번 님 같지? <웃음> 더 모르겠네 어, 저도 제가 의심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럼 12번 님인가? 우입니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불행히 <웃음> <골맹이> 맞아 보실래요? <웃음>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좋아요. <웃음> 우리가 <웃음> 안 해주면 어떡해? 빠른 <웃음> 진행을 위해 내려주시는 걸로. 자, 선생 일단 소신 투표합시다. 의심되는 사람 소신 투표합시다. 이거 누가 달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나 근데 솔직히 내가서 내가 제일 의심돼. 나 삼자 입장 왔을 때 내가 흉내는게 말이 안되어서 오, 할로? 건띠 있는 거 보니까 저 송골매. 했어요. 일단 최대한 어떻게든 끝내봅시다. 죽는 건가요? 제가 죽지 않을까요? 죽더라도 제가 죽을 것 같은데 미션 승이 되려나? <웃음> 여기 보물방 보물방 바로 옆에 돌굴로오는사고 바로 옆에 있어요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12번님밖에 없는 제가 예배 구덩이 쪽에 있었다가 불 꺼지고 왼쪽으로 갔는데 12번님이 예배고등 오른쪽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셨군요. 그러고 저는 훈련장으로 빠졌거든요. 훈련장에 제가 있는데. <웃음> 17번님이 방금 훈련장에서 불거기 불거기 전에 출발했거든요. 맞아요. <웃음> 아 그래요? 근데 근데 한 가지 의심되는 게 12번님 말이 안 되기도 하고 17번님이 불거졌는데 너무 시체를 잘 봤어. 아니 근데 <웃음> <웃음> 그럼 제가 오리면 한명더 쏠지 굳이 굳이. 굳이. 근데 굳이. 어디게 있어요? 저는 그 동전 떨구는 데였거든요. 그럼 아... 17번님이랑 크로스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못 봤어요. 오히려 저는 근데 불 꺼져가지고 오야세. 못 봤거든요? 17번님은 13번님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것도 보물방이라는 구석지지. <웃음> 구석대기가 아니라 돌 굴러온 쪽? 쪽에 약간 걸쳐서 있었어요. 그래서 불 꺼지기 직전에 딱 보고 신고한 거였어요. 그래서 불이 바로 꺼진 거고. 이렇게 봐, 12번님이랑 같은 동선 탔는데 둘이 못 마주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에이, 맞아요, 못 마주쳤어요. 그러니 맞는 것 같은데요. 12번님. 제가 예배 구동이 왼쪽에 있었고 12번님이 오른쪽에 있었고 불 꺼지기 직전에 제가 왼쪽 동선 찍고 12번님은 이랑 헤어졌고 아, 17번님이 전기 꺼졌을 때 시체를 찾은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나 17번님 왜몇 시쪽 배트 타가지고 보울방에 시체 발견한 것 같죠. 그럼 제가 실제 신고를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흠. 훈련장에서 가신 거면 은동서원이 거짓말인 거 맞는 거 같은데 제가 갈때 아무도 못 봤거든요? 불 꺼져서 못 봤다고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나 12번님 같은데? 불 꺼져서 못 봤다고 했어야 되는데 나이스 끝! 좋습니다